맙동산이 아닌 다른 멤버와 하게 된 네프트 하지만 아기만 넷을 태운 땜목이었는데 출발시켰어? 땜목은? 아직이요 출발하겠습니다 확인 어? 상어다 상어 음 지금 싸우고 있어 옆에서 나도 나도 같이 싸워 어? 그러면 괜찮지 근데 상어가 아버지만 공격하네? 내가 제 일가 친척을 다 죽였거든 <웃음> 그렇게 말하니까 <어허>. 되게 잔인한데 <웃음> 말하니까 <거> 개무섭네 <웃음> <웃음> 아버지 너무 잔인하잖아 <웃음> 이거 그거 알아? 레프트에 도전과제 있어 스팀에 그래가지고 이거 상어 100마리 사냥 이런 거 있어 나 지금 100마리인가 200마리인가 그럴 거야 그 정도면은 <웃음> <웃음> <상어> <웃음> 그 정도면 좀, 좀 그럴만해 제일가족을 살해한 케빈을 15년 후에 죽여주세요 고래리인가상어리인가 어! 고래 소리다! 저기 나니야 봐봐! 범고래! <웃음> 와 어디 어디? 아 범고래가 아니라 헐. 향유고래! 오, 대박! 오 어머! 오 고래도 죽여리자 우와! 고래다! 헐 님들 고래봐요! 신기해요! 멋있다! 멋있는 거 봤다! 나.. 난 고래 진짜 좋아해! 고래? 고래? <웃음> 그러면 나니 고래 잡으러 갈까? 그러면 <웃음> 아버지랑 같이 잡으러 가면 되겠다! 돈가스 좋아하세요? 돈까스 먹으스 먹으러 갈까? 맛있겠다, 돈 s 스 그때는 몰랐죠. 엄청 아, 큰섬 아, 있다 섬이라. 앞에 벌써 왔어 어, 벌써, 벌써, 네. 저기 돼지랑 하늘나는 새랑 막다 있어 하늘을 나는.. 새는 원래 하늘을 나는 n <웃음> 아니 y face. Hannel Nan, Hannel Nan. Hannel n a 내가 던지고 싶다는 게 아니고 <웃음> 물론 그런 아니, 마음도 아니 아버지가 카드를 나는 새라고 그랬잖아요 <웃음> <웃음> 상어 잡고 나서 주변 파밍 좀 하자 어, 저기 흔치구나. 근처에다 댈게요 배는 그러면 나이스 네. 좋아요 상어필 상어필 상어필 나무가 없어요 나무 갖다 주세요 나무 키야 나무 갖다 주세요. 나무 갖다 주세요. 아 멤버 바꿔야겠다 저거. 멤버가 아씨. 막동산이 아니고 나니 무룩 탈이에요. 낙지 내렸습니다 여러분. 나니, 응. 나니 나니 나니 나니 나무 타 나무 암이 아, 타. 아, 어? 상어? 상어 중상 뭔가? 이거 도끼도 하나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 나무 캐러 가실 분 있나요? 어깨 어깨 나니야 도끼 버렸어. 섬 가면 아. 좋은데 갔을 때 돼지 조심 돼지한테 받치면 너 그대로 끌려간다 게, 돼지도 게. 잡을 수 있는 건가? 예스 예스 그도기 나오고 오케이 오케이 돼지 잡으러 가면 되지 뭐 근데 개 엄청 세. 잡기 어려워 돼지는 패턴이 피할 수 있는 패턴이 아니어가지고 가보자고 그러다 죽는 거지 개나무도 돼져요? 안 맞지. 되네 나 혼자 버리고 가는 거임나 화나! 가.. 으아악! 멧돼지다! 멧돼지다! 멧돼지다! 멧돼지다! 으아! 난너안 나! 너 비싼 도끼인데? 나니님은 문제가 안 되는데 그.. 도끼가 비싼 도끼 그럼 절 지키셔야죠! 빨리 오세요! 아 뭐야, 상어! 죽어버릴 거야! 아 이거.. 이거 섬에 들어가고 싶은데요, 아버지. 음. 그 섬에 들어가는 입구에서 자꾸 죽어요. 왜? 뭐 때문에? 저 새랑 멧돼지가 같이 오는데? 새는 날라오는 방향 정면으로 이렇게 그냥 걸으면 피해지고 이제 가자 어나나안돼나나 나 나, 나 지금 서에 있는 <웃음> 거 어깨 다 놀림 나... 자 출발 아니 진짜로? 나나 어, 나 지금 나오고 나온... 자판기랑 그러고 있다는데 내렸어, 보고 싶은데 나도 자판기 보고 싶어 보고 싶대요 보세요 아, 가서 아 여기 있구나 우와 여기 음악도 나오네? 응 음. 아 그게 쓰레기 큐브를 만드는 그게 하나 있는데 음 그걸로 나중에 만들어서 거기서 교환하면 교환. 거기 근데 나니야 그걸로 가면 갈수록 좀 멀어지지 않니? 배랑? 아 어디서 왔는지 까먹었어요 다시 돌아와 일로 어 밑에 상어다 자꾸 상어다 아유. 하면 내가 이렇게 물에 뛰어드는 그 구조가 <웃음> 내가 무슨 말벌 아저씨도 아니고 그거 상어다 같다, 상어다 그게. 아버지 상어가 배 아래에 있어요 어? 내가 무슨 말벌 아저씨야? 상아 <웃음> 피카츄 공격해 발견 아니 그러니까 멤버가 누구냐면 나니, 나니. 무룩 타래라고요 예. 그래서 멤버가 누구라고요 나니 무룩 타래라고요아 나무타 <웃음> 나니도 좀 다르게 하면 가끔씩 상어 두 마리 나오던데 나니도 어려우면 두 마리 나오던데요? 음. 거기 고기 맛집임. 고기가 마르지 않아. 고인물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뉴비들은 <웃음> 상어 두 마리가 나온다고 하면 기겁을 하지만 고인물들 입장에선 그저 고기일 뿐이지요. 고기가 마르지 않는 <웃음> 목소리 뭐야? <웃음> 이렇게 주었는데 나무 20개밖에 없냐? 더 주워와 더 간정아. <웃음> 할머니가 왔어. 더 간정아. 집에서 곧 일이나 하십시오. 아니 근데 우리 있어요? 나무 키우자 나 망고나무 씨앗이 있어가지고 이거 나무도 나오고 망고도 나오고 되게 좋아 애 위에 나무를 자라게 할수 있어요? 음, 그거 와. 만들려고요 이제 1층에다가 일단 예비용으로 하나 해놓으려고요 오케이 그 장물밭이라고 만들 수 있거든 근데 이거 다녀. 관리 안하면 새가 와서 쪼아먹어 맞아 상위에 낚시를 해도 낚시가 된다고요? 진짜? 어! 상어다! 아 씨... 빨리 도 말해준다 <웃음> 아니... <웃음> 야, 아버지. <웃음> 아버지가 들어가니까 상어가... <웃음> 상어가 나왔네... 그래, 주세요 <웃음> 나무 필요해요 나무 필요함 이거... 나무. 여기서 네. 내리는 거 어때? 선 보이는 여기서? 지금 지금 여기서 보이지. 그냥 단 내려버리는 거 어때? 어? 왜요? 상어가 주변에 상어가. 쓰레기도 내리지. 다 줍고 상어 죽이고 그러게 어차피 지금 저쪽 타래가 다 털고 있으니까 오케이 어, 내릴게요 그러면 스크랩 꽃 하나, 하나만 더주시면섬 근처 자원 다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오면 은 드림 그러면 오케이 가는 중 가는 중 산소통 만들었음 타래 아 타래 타래 타래 어, 네, 네. 타래 예 케빈 케빈 죽여말이자 타래 타래 타래 아, 아, 아, 아. 케빈 케빈 상어를 <웃음> 잡자 타래 타래 케빈 케빈 아이 뒤지기 아프다 타래. 어, 세대, 어 스크랩이 세대. 없어요 스크랩 꼬리는 일단 만들었음 근데 나니님도 지금은 잠깐 내려서 주변 파밍 좀 해야될 것 같은데 상자 만들어주세요 무슨 상자요? 이 물고기 다넣을 상자. 깨빗, 깨빗. 여섯 대때려놨다는 오케이 다르타르! 나한테 온다! 다르타르! 간다! 깨빗, 깨빗. 깨빗. 맥이 먹는 거왜 이렇게 깨빗. 웃기지? 어. 나이스 나이스 어, 어. 파밍 내가 함 그러니까 어. 오늘 멤버가 누구냐면 나니! 나니 무룩탈해라고 나무타! 탈해. 내가 미안하다고 안 써놔서 내가 미안하다고 근데 그 정도면 쓸만하지 않아요? 그냥 잠깐 톡하고 네, 네, 이거 네. <웃음> 좀 참았잖아 방제 방제는 좀 써놓은 내가... 것도 방제는 안봐이 사람들이 명령어에 해야 아, 네. 되는데 그게 귀찮네 네, 저도 명령어에 안 해놓고 방제만 해놨어요 방제봐 방제! 방제. 왜안 봐? 봐 빨리 자, 목소리로 구분하세요 여러분 <목소리> 여러분들은 할수 있어 김나님이다 김나님 나님 우리 미드 김이다 반갑습니다 <웃음> 여기는 다른 분이세요. 못생겼다. 야시를 부르시라고 해요. 야야야야야. 안녕하세요, 타래라고 해 응. 안녕, 나는 나니암. 어머!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 <웃음> <웃음> 왜요? 뭐야? 순간 너무 빠왔잖아. <웃음> 아버지, 무슨 빠왔다니 타래. 다... <웃음> <웃음> 타라도 빠왔다니. <웃음> <웃음> <웃음> 이거 상어머리 버리지 마세요. 왜요? 나중에쓸때 있어요. 뭐야? 상어 머리고기로 쓰나? 아니요. 그 음식물. 꼬리나? 아기 상어 음식물로 만들어 드릴까요? 아부뚜 아기 상어. 엄마 상어 머리. 아빠 상어 머리. 아기 상어 머리. 는 동심이 없어. 안다. 동심이 찢어버렸어. 안다, 안다. 그러니까 멤버가 누구냐면, 나니. 나니 무룩탈해라고. 무룩탈해. <웃음> <웃음> 아, 오늘 이만 한1 0번 하면 방송 끝날 것 같긴 한데, 어, 예. 끝. 난 좋아요. <웃음> 그니까 러왜안 적었대? 업보를 받는 거지, 업보를. 그니까 러왜안 적었대? 적어 놔야지. 지금 적으러 갔다 올게. 되 귀찮다고 이거 아나 은근 귀찮단 말이야 내가 그래서 방에 적어놓잖아 그래서 누구냐고요? 나는 그러면. 케빈 나는 타리 나는 모는 <웃음> 바다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출발합니다 음. 음. 아, 아, 아 그리고 혹시 여러분 그 방송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한명 불러도 되냐고 물어봤잖아요 네네 네. 그 마침 한 명이 빠지고 한 명이 들어오는 그림이 됐는데 괜찮으신가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그러면 일단 디코 초대할게 요어 그러면은, 혹시, 내가, 이따가 또, 자 때, 연습하러 가야 돼가지고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해에 <웃음> <웃음> <aer> <웃음> 그러면 상어는 향난이가 어... 잡도록 하자 에이. 싫어 싫어 아버지 없으면 안해 아버지가 오는데 어떻게 딸만고 혼자 잡은 아캐미님 가면은 쪽 내죠? 아니 왜? 장사 아, 아, 쉬자 가자 가자 어, 아, 뭐. 그래. 접어, 접어. 오늘 장사 접어 내려쳐, 내려쳐 때려쳐 <웃음> 아버지 <웃음> <웃음> 보내죠? 응 <웃음> 알겠어 연습해야 <웃음> <웃음> 돼연습하야돼나 연습해야 돼나 연습. 아니까 그러니까 나 대체할 사람 들어오면 아니. 아니 아니 아자자다 자, 들어봐 들어봐 들어봐 조용히 해봐. <웃음> 아 조용히 하라고요 조용히 하세요. 아니 몇 시에 가셔야 되는데요? 예스들막 열한 시에 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면 괜찮지? 열한 시에 가. 열한 <웃음> 시. <웃음> <에이 에이 웃음> 네. <웃음> <웃음> 이제부터 아, 제 그렇지. 이름은 해리포터입니다. 왜죠? 그래요, 리포터 씨. <웃음> 그 나오세요. 오세요 파미. 파밍. Keep going, k 아 l l i n g s 어, 어. <웃음> <웃음> <웃음> 텐션 이상해. <웃음> <웃음> 어 돌고래 돌고래 돌고래 돌고래 돌고래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돌고래, 어디 어디. 돌고래 사냥 어디. 못해 돌고래 사냥 못해 어디 돌고래 어디 돌래 박대기 찔렀어 루핀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우와! 를 아, 펌으로 갈게요. 펌에 대박 여러분 김물음, 보여요? 인물함으 없이 창고에 판자를 넣었습니다. 아 너무, 너무 좋습니다. 계속 나와주세요. 이 아이고. 사람들아 일하지 말고 해파리 때 감상하라고. 아뭘 감상하래 일해 빨리. 이아아아아 예! <웃음> 귀칼부금 흥얼거리고 있었는데 누가 다솔림이었나? 요새는 스즈메문단속이라고 하길래 바로 그냥 뚜뚜루루루루 이거 흥얼거려줬더니 <웃음> 어씹덕같아요 이러고 바로, 바로 길바고 <웃음> 와와 <웃음> <웃음> 쓰레기 쓰레기 와, 그러니까 와 맞다, 들어가려고 말한거 아님? 니 아니, 아니 김짱님 디코 먼저 들어오라 해주세요 그래서 슥 보내줬는데 거든 그 뭐지? 원신에서도 나온 분 아닌가? 맞아, 저번에 초봄님이랑 언제 한번 합방했던 것 같은데? 구구덕 나 어몽어스 하고 싶다 나 어몽어스가 망한 이유 해갖고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웃음> 여기는 좀 활용이 어, 그 영상에다가 이제 어몽어스가 okay. 막했지만 내가 아직도 maybe. 하는 이유 <웃음> 이제 계속 <웃음> 계속 늘어나 <웃음> 이제 내가 <하는> <웃음> 어? 나는 이제, 해리포터가 되어야지 Hey Harry, 야 해비이! 야 해비이! 케 e 퍼타? 스네이크 스네이프겠지 아 스네이크? 스네이크는 뱀이고 ㅅ ㅂ ㅂ ㅂ ㅂ ㅂ ㅂ ㅂ ㅂ ㅂ ㅂ ㅂ 뱀을 이제... 따라야했던걸 어, 수도 있잖아, 아 근데 뱀도 나와요. 뱀도 실제로 나와가지고 <웃음> 이러면서 사라진다고요 앞에서. 아니 같이 나올게요. 이거 뱀나 움직여 주세요. 예, 네, <웃음> 출발합니다. 이거 나무 좀 맞나요? 이 <웃음> 나무 <나뭇> 주세요 <웃음> 오케이. 나무 켜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그다음에 망고 나무 심어야지. 네, 김장님 왜안 오시죠? <웃음> 김 땅님. 이 스타트 옆 판자가 하나 더. 뭘? 저도 내가 지금 다 쓰고 있어. 여기 뒤에 다섯 개 어? 아, 여기 다섯 개. 땡큐. 바이이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상어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왜 마지막에? 우리랑 같이 놀아주지 마. <웃음> 아, 가 잡아 준 <웃음> 나를 여기다 버려놓고 가지마 <웃음> <웃음> 뚝! <웃음> 왜 가세요? 누가 주체했죠? 뚝! 난 여기다 버리고 가지 말라고! 여기에 있으면 <웃음> 저 할머니가 <웃음> 잘 돌봐주실 거야 <웃음> 아버지? <웃음> 아버지 딸 이렇게 버려? 딸 이렇게 버리고 가냐고 <웃음> 아빠 돌아올게? 안, 안 돌아온다는 <웃음> 것잖아 <같았나? 웃음> <웃음> 그것이 <웃음> 아버지의 말이야? 마지막 모습이었다 저런저런... <웃음> 걔 아버지를 잃었다 한다... 어? 어 근데 왔다. 여기에 들어와버렸는데? 아이 AI AI 콧구멍에 창 집어넣어도 돼요? 밥거리 말고 디코 들어와 주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도끼님 묶어버리기 전에 디코 오라고 하세요? 꼭 어? 집착 미쳤고 디코컬사래 너를 집착할 순 없잖아 이미 했잖아 맞아 넌내 거야 어 저기 앞에 뭐 있다 성 같은 거 있는데요? 뭐예요? 아 저거 여기? 저 뭐냐면 저기 가면 응. 아이템 얻을 수 있는데 아이템 얻고 나면은 저게 막 가라앉아 아 우와 가서 해봐 창창창 단어도 없어 오, 음. 미쳤고 나니몬 출발 나니고 레츠고 레츠고 나니 나니 너왜 근데 반대편으로 수영 쳐 여기 통 얻고 싶어서 <웃음> 오. 저거부터 해 저거부터 저거 경첩 나온단 말이야 저기서 아버지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 경첩이 중요했구나 저 판자 한개 남으시는 음. 거. 응이라고요바바바바바바바밤바바바밤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밤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웃음> <웃음> <이보세요? 웃음> 이게 무슨 주크박스도 아니고 자동으로 나오는 게 개웃기네 스크랩 스크랩 나무나무 나무. 어 뭐야 스크랩, 저기 깃발 꽂혀있음 섬에 오! 해적섬 해적섬 해적섬임? 저 해적섬은 처음 봐 오. 오! 저거 진짜 처음 본다 뭐냐? 오 진짜 뭐임? 엔젤람 나랑 해서 그럼? 우와! 오. 저거 뭐냐? 진짜 처음 보는데? 가야겠죠. 저건 보고 가야겠죠 케빈님 어, 저건 어, 진짜 보고 가야겠다 가자 근데 왼쪽에 저 상자들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저거 어떡합? 아 뭘로 일단 아, 선 아니. 쳐들어가 다 죽여버릴거야 예, 예저 이미 정면 띄었어요안디안디 저거 진짜 가야지. 신기하네 저거 뭐냐 어 뭐야 저기 누구지? 어, 어, 저 왼쪽에 누구인? 아니 근데 김토끼님 뭐라는 거야 두 o 어? your body 너의 아, 몸을 해라 말하라 그래 한국어로 말하라고 너의 몸을 해라 참고로 김토끼님 성우분이세요 여러분 되게 유명한 성우분 그.. 최근작 발로란트 개코 오야 이거 뭐냐? 여기 라디오 있다 라디오 저기 헬프라고 적혀있어 깃발에 에이 에이 우와 배 안에 뭐 있음? 어, 너무 신기하네 선정모자, 이거 처음 선정모자. 보네 선정모자. 우와 우와 우와 라디오도 있으면 라디오 갖다주겠음 어, 진짜 너무 신기하다 누가... 이거 아니 토끼님 디코 왜 안오지? 지 마이크 세팅 때문에 지금 안듣요 마이크가 아 아, 음. 죽었대요 노 no 해적 헬프 플래그 있어 예 네, 알아요 We know! We know! We know! We know! We know! We 러 n o w w 한테 n 얼굴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네얼굴 We know! We know! We know! We know! We know! We 거 n o w w 어 know! We know! We know! w 처음 봐 이런 거. 아, 오, 뭐야 줄 조명. 오, 오, 오. 조명 얻었다. 제가 얻어 왔어요. 뭐야 라디오. 제가 갖고. 어이, 우와, 시끄럽게 이거 뭐야? 노래 노래 나오고. 여기 생존자가 있었단 얘기지. 여기 지금 보면 배 있잖아. 예예. 예. 그러니까 조난 당한 다음에 여기서 생존했던 거지 사람이. 그러니까 와. 여기서 이제 찾아보면은 해골이 있겠지. 해골 네, 그러면 해골을 찾아서 오고. 그 손에 껴진 반지를 빼가면 되는 거야. 아, 탈출했을 거라고요? 그런 생각은 옵션에 없었는데. 근데 누가 봐도 죽었을 것 같은데 이런 이 정도면? 애고 없음. 없아보는 중. 텀 주변에 바닷물 위에 떠 있는 쓰레기도 부탁 좀 할게요. 어?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러면 나니님만 처음이고 나머지 다 고인물 아니? 그렇 그렇죠. 그리고 고인물 네 시서, 뉴비 한명 없고 가는 거, <웃음> 거 아니야? <아니에요? 웃음> 내가, <웃음> 내가 공거하고다물어 가는 중. 그러니까 유가라니까 유가. 아, 나이, 나이사 <웃음> 나이스 김나이와 함께하면 좋죠. 뭐가 어때서? 지금 토끼님 섬에 있는데 아 아니구나. 떼먹을 터구나. 가자, 출발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렛츠고! 렛츠고! 가자, 가렛 Let's go, let's go. 뭐, let's go, l e t 뭐야? What? 어 어디 있어? 이 사람 어디 있어? 어디가? 아 여기 여기 계시네. 어이 무릎님인데? 어 아니 이 사람. 한 명이 없을도 어? 아이 미인 헬프. 그저 사람이네. 저 사람이 저 깃발을 만든 거지. <웃음> <웃음> 이제 저기서 구조 기다리면 되겠다. 오 아, 아 맞네. 예쁘구나. 아, 아 깃발에 있대. 좋았다. 죽었, 살아나시는 게 빠를 겁니다. 자기 깃발에 있대. 버려도요. 버려. 버려. 버려 봐려 바로 들려가 그러면 개코 성우님 조심해라. 잘 조심해라. 여기다. 안녕. 조심해라. 괴물 간다. 빨리 간다. 우리 빨리 산, 우리 간다. 간다. 우리 간다. 안안 우리 간다. 안 조심해라. 안 우리 간다.